이런 색 부채라는 거고 어 기왕도 이 있는 얘가 기와 축산불 축산불 뭐요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아, 빨라요. 그렇 네. 어, 네. 그렇 남녀노는 와이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